주직 오래 하다보면 이런저런 썰도 참 많죠. 제가 전달드리는 사연은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작전세력설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4년에서 2005년 정도라고 기억이 납니다. 한참 커뮤니티에서 매매일지 올리고 노닥거리며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였어.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었기에 3355 번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 그룹 하나를 만들었는데 금방 사람 숫자가 8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고 다들 친하게 지내면서 주식 소통이나 했죠. 그리고 어느 날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서너 달을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에 그런갑다 하고 우리끼리 노닥거리며 놀고 있는데 4개월 정도 지나서야 이 사람이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 방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 방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 소개를 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했고 첫 번째 깡통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후 삼전을 퇴사하고 증권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집안까지 말아먹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지인의 소개로 절로 도망을 칠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지냈었답니다.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당시 주식시장의 상장등 1,600여 개의 일봉차1 0량치를 외우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절에서 하산하여 2천만 원 가지고 매달 500만 원씩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저희들에게 주식으로 말아먹고 기사회생한 썰을 풀어줬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인증도 받았고 2천만 원의 투자금은 증권회사 다닐 때 선배들이 절에서 하산할 때 줬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시기였지만 강남의 두 곳, 강북의 한 곳의 투자 사무실 사진도 보여주면서 듣는 이들로는 흥미진진했고 충분히 믿겨졌었습니다. 당시 제가 32살이었고 저보다 3살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당시 그 형님의 선배들은 형님이 거지 같다며 퓨저 스포츠카를 그냥 주고 수억짜리 외제차를 사러 갔다고도 합니다. 그 선배들은 다섯 명 정도 가량의 팀이었고 연 50억 정도의 수익을 낸다는 썰을 풀어준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작전 세력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략 2004년에서 2006년 당시 뜬금없이 저에게 해외부동산에 투자를 좀 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네 선배들이 해외부동산 쪽에 수백억을 법인을 통해 사놨다고. 특히 베트남 쪽이 조만간 한번 크게 붐이 일어날 거라더군요. 형님이 조르고 졸라 1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게 해줬는데 본인이 7천 저에게 3천 정도 투자해보라고 했습니다. 빠르면 6개월 내로 세배는 나올 거라면서 말이죠. 베트남 수도 옆에 엥겔 지역 쪽에 공항이 들어설 예정인데 당시 수도인 하노이는 평당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옆인 엥겔은 1만원 밖에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작전 세력들은 공산국가인 베트남에 직접 투자는 하지 못하니 법인을 세워서 약 3만원대에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땅을 갈아엎고 공사를 하고 있다며 최소 6개월 안에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본다고 하더군요. 친하게는 지냈지만 이런 스토리가 돈과 얽히면서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고 간이 자가 저는 몇 번의 투자 권유에도 겉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권유를 거절한 이후에도 계속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인가 1년쯤 지나고 나니 저에게 베트남에 별장을 지어놨으니 언제든 네가 가고 싶으면 그냥 써도 좋다고 합니다. 뭔 소린가 했는데 약 6개월 만에 한 평당 3만 몇천 원에 잡은 땅이 1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부를 정산하고 남은 땅에다가 별장을 지었는데 수영장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뭐 그랬답니다. 그때는 한창 혈기 왕성할 때였고 저도 나름은 잘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닥 부럽진 않았는데 놀라운 건그 이후에 생겨납니다. 약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해외 부동산 붐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언론과 증권사들이 해외부동산 투자 열풍을 주도하면서 부동산 펀드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렴한 해외부동산의 일반인들도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서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 작전 세력들이 그나라 땅을 먼저 선점했던 거죠. 결국 국내 자금들이 해외로 몰려들면서 2년 정도 해외부동산들이 끝도 모르게 치솟고 수백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는 것은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형은 그 한건으로 종합손 투자자에서 벗어나고 운영해오던 주식 투자도 자금을 유치해서 큰 돈을 굴리게 되는 슈퍼 개미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된 형님이다 보니 거리가 멀어지며 어느샌가 서로 각자 갈길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서야 생각이 들었는데 나도 정말 큰 부자가 될 기회가 왔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형님한테서 작전세력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들었고 설을 다 풀려면 2박 3일을 풀어도 다 못할 거니 지금 하기로 하고 주식은 살아남다 보면 많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접 투자로 성공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고 대부분은 자금 유치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걸 흔히 말하면 펀드 혹은 푸티크라고도 하죠. 점주가 따로 있고 그 돈을 굴려서 지분대로 나눠먹는 식입니다. 옛날에는 명동 사채업자들이 상인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이 당시에는 작전세력들에게 돈을 대주고 거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까지도 작전세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전세력하니 도이치모터스 생각이 납니다. 참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에는 점주도 있을 거고 선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느낀 점은 우리나라 법이란 게 확실히 좋은 변호사만 써도 죄가 크게 감해지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아예 검사를 상대로 무비를 만약 한 거라면 이건 뭐 명피를 위한 확실한 방법이었겠다 싶습니다. 이상 제가 경험했던 저의 설, 누군가의 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